자, 티칭 포트폴리오 보도록 합시다. 자, 환원당 양을 구할 수가 있는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환원당의 종류, 그 다음 환원당 정량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은 단백질, 조단백질 정량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는 이렇게 우선 이게 사람 이름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베르틀란드 베르틀란드 법이라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 버틀랜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식품 쪽에서도 프랑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했는 반응 이름이 있어요 아마 마이알반응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알라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식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는 것이 맞거든 그래서, 마이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메일란드 반응 이래버리면 사람이 달라져버리잖아. 고유명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름은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환원당 정량법의 베르트란드 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뭐냐 하면 환원당이라고 했어요 환원당은 남을 환원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남을 환원 시킬 수 있는 당이에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남을 환원 시키면 자신은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남을 환원시킨다 환원당은 알카리성에서 당량에 비례하여 Cu2O의 적색침전을 생성함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환원당을 정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 반응이 이겁니다 환원당을 우리가 포도당에 알데하이드기를 CHO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게 자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알도우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일명 자 RCHO 이 부분이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은 산화가 돼요 자기 자신은 보세요. RCHO가 RCOH, 카복실산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럼 누구를 환원시키냐 하면은 구리 2가 이온을 환원을 시켜서 구리 1가 산화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반응은 이겁니다. 반응식을 쓰면은 이거예요. 예, 환원당이 구리를 2가 상태의 구리를 1가 상태로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한 카복실산으로 산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험에서, 자, 침전으로 얻어졌는 Cu2O. 이 침전의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 양을 구해내면은 역으로 환원당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원리는 이겁니다. 이 반응식, 자 환원당이 구리 이가 이온을 일가 상태로 환원시켜 버리고, 자그 양을 이제 구하는 반응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무엇을 쓰냐 하면은 Fe2SO4-3, 황산철, 3가 상태 황산철을 Cu2O와 반응을 시키면요. 구리는 산화가 되고, 이 구리, 이제 철이 2가 상태로, 3가에서 2가 상태로 다시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철을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이철 이가 상태의 철 양을 과망간산 카륨이라는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이 양을 구합니다. 자, 양을 구해서 어디 벗베르틀랜드가 구한 표를 통해서 구리의 양에 상당하는 당량을 구한 후에 환원당으로 산출한다 결국에는 식을 많이 썼지만 1번 첫 번째 이 반응이 환원당이 구리 2가 상태를 1가 상태로 환원시켰다 이 양을 구리양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이와 같은 산화제환원제 이런 걸 다시 써서 구리양을 구해냈다 이 말입니다 보면 복잡하죠 그걸 이걸 외운다고 그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산화환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필요한 시약이 뭐가 있느냐 황산구리 용액 이걸 A용액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황산구리 용액 황산구리 다섯 분자, 물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40g을 물에 물 걸으면 여긴 정유수입니다 정유수의 용에서 1L로 만들어라 그다음 로셀염 200g과 수산화 나트륨 150g을 녹여 1L로 만들어라. 이걸 B 용액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A, B, 그 다음 C 용액은 Fe2SO4-3. 자, 이걸 50g을 증류수에 녹이고, 진한 황산 을소서히 가해서 전체 1리터로 만들어라. 이걸 C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A, B, C 용액 만들고 그다음 과만간산 칼륨 산화제 자 K 메노포 5그램을 증유수에 녹여서 1리터로 만들고. 이걸 착색병에, 갈색병, 이런 병에 2일간 실온 방치한 다음에, 그레스 필터, 그 유리, 유리로 된그 여과, 유리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과해라. 여과해서 사용해라. 자, 이 시약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중성, 초산납도 용해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한다.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은 이렇게 반응원리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알카리성으로 되어있는 황산구리액을 가해서 끓여 석출되는 CU2O 아까 얘기한 환원당이 자, 구리를 환원시켰습니다 환원시켰는 침전으로 밑에 바닥에 CU2O 침전이 바닥에 이렇게 끓이면 석출됩니다 자 석출되는 그 침전을 모아가지고요 자 Fe2SO4-3 황산철 철 3가입니다 황산철을 가하면 이제 철이 환원이 되어버려요 철이 환원되고 구리는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U2O가 CU2O는 철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또 산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철이 이과상태로 환원되는 양을 구합니다. 그 양이 뭐냐 하면은 KMNO4 용액으로, 표준 용액으로 이게 산화제예요 그러면 철 2가 상태 되는 걸 3가 상태로 산화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산화시키는데 소비된 과망간산카륨 양을 구하면은 이제 이게 앞쪽에서 굴이 양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리 양으로 산출니다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산구리가 수산화나트륨 염기성 하에서 자, 이렇게 CuO H2 수산화 Cu2O 상태로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자, 이 상태에 환원당 시료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구리가 2가 상태에서 1가 상태로 이렇게 침전이 됩니다. 자, CU2O를 다른 뭐, 환영적으로 아산화동, 동이라고 하는 거, 구리, 구리를 한자로 구리동 해서 동자, 금은동 그러잖아. 그죠? 자, 아산화동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걸 잘 모르건 모르겠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c u 2 o 이렇게 읽으면은 아 누구나 다아 저게 구리가 일가 상태 산화물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름을 잘 모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통합니다. 나는 식염을 솔트, 영어 단어도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은 식염 소디움 크로라이드, 소디움 크로라이드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대로 NACL 이렇게 읽고 아니면 글로 써주면은 무슨 물질이다는 거는 화학적, 기본적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면 전 세계에 다 공통으로 통용이 됩니다. 쉽지요? 그대로, 응? 어?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사나 동의 침전이 이제, Fe2SO4-3, 페릭슬페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데, 그 이름 어려워서 여러분 못 읽잖아. 그러니까 Fe2SO4-3 이렇게 읽으면은, 아, 이게, 황산, 황산철, 이온인데 삼가 상태구나 그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구리는 자기 자신이 이, 일가에서 이가로 산화되고 철 삼가를 이가 상태로 환원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산화돼. 그리고 나서 이제 철 2가 상태의 FESO4 양을 바로 KMNO4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실험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뭐를? 양은 이 양을 구했는 거예요. CU2O 양을 구해낼 겁니다. 침전에 침전으로 만들어졌는 아사나 구리 양을 구합니다. 그럼 그 구리 양이, 자, 구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실험에 이해가지고, 자, 만들어졌는 걸 가지고 쓰면은요, 자, 이렇게나, 만약에 0.158 노말 k m n o 포 1ml가 소비됐다 하면은, 자, 이거는 당량으로 치면은요, 0.158mg 당량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에 대응한 구리 양은, 구리 원자량 곱하면은 0.158 곱하기 63.5니까, 구리량으로는 10mg에 해당된다 이런 양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실험하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이 값을 구하면 구리양을 구하면 이제 어디에 구리양으로서 환원당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어디에 표를 이용을 해서 미리 실험을 다 해서 표를 만들어 뒀어요 근데 그 표에서 만약에 구리양이 10mg이다 값을 구했다면 환원당 양으로는 얼마다 그러는게 표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실험과정입니다 자, 실험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A 용액, B 용액, 그리고 뭐 있는데, 자 전체적인 걸 여기서 한번 읽고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준비된 당 추출액, 뭐 10ml 혹은 뭐 20ml, 이 글루코올즈 포도당 양으로 약 5에서 50mg을 시 하는 것이 실험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런데 어떻게 양이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정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아 이게 양이 너무 많다면은 양을 줄이면 되고 시료 양을 줄이면 되고 적으면은 더 많이 늘리면 돼. 그러니까 시, 실험을 예비 실험을 꼭 이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정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걸 에 비커, 뭐 삼각플라스크 뭐 대신 삼각플라스크 이용해도 되고 뭐코니컬 비커 그랬는데이코니컬 비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있다 그림이 나오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꽃깔같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시료용액 취하고 그다음에 A 아까 우리가 A 용액, B 용액 얘기를 했잖아. A 용액, B 용액을 각각 20ml 가해가지고 진탕시키고, 그 다음 한 3분간 가열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냉각시켜라. 자, 냉각시키면은 이제 CU2O 침전이 <웃음> 밑에 바닥에 끌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과장치를 통해서 윗 라는 여과장치를 통해 가지고 자 여과를 하는데 그레스필터에 뭐 침전물 있는 상태 만약에 침 여과장치에 쏟아 붓기 위해서 넣다가 보면 여과장치에 쏟아질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 비커에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과장 할 때의 침전물이 만약에 여과장치에 붙어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녹여내면 돼. 자, 그래서 흡입 여과시키고 자, 이때 여액은 과잉의 황산구리에 의한 투명한 청색을 띄어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은이 양이 황산구리 용액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청색이 아니고 색깔이 뭐 옅어져서 탈색이 되고 없다 이러면은 환원 당은 양은 아닌데 환원을 시킬 황산구리 용액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황산구리 용액을 많이 넣어주고 나야, 나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 이때 여액은 과잉의 황산구리에 인해 투명한 청색, 뭐꼭 투명하기보다 황산구리가 푸른 색깔을 띱니다. 그 청색을 띌수 있도록 양을 충분히 넣어주라. 이 말입니다. 만약 뭐 투명하지 않는다면 당의 함량이 과잉 얼음으로 그당 함량이 너무 많고 황산구리 양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 추출액을 희석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시료 너무 많이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웃음> 소량의 온수로 코니칼 비크와 침전물을 세척을 하고, 자, 이걸 세척 조작을 3, 4회 반복 실시해라. 그래서 여기에 알카리성이 없어질 때까지 세척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세척하고 나서 이제 처, 침전이 생성된 코니칼 비커를 자 그레스 필터와 연결한 다음 이제 시액을 20ml를 3, 4회 나누어서 자 그레스 필터에 묻어 있거나 코니칼 비커에 비커에 들어가 있는 Cu2O 아산화구리 침전을 녹인다 이 말입니다 시액으로 녹입니다 그러면 은 녹아지면 은 거기에 색깔이 그린 칼라 용역이 나타날 거예요 그린 칼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스 필터를 흡입하고 소량의 온수로 3,4회 더 세척을 해서 코니칼 비커에 모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코니칼 비크를 필터에서 분리해내고, 여기에 D액으로, D액이라고는 하고, KMNO4, KMNO4 용액으로, 자, 연노랑색에서 미적색, 미적색이라고는 하 것은 과만간산카리움 핑크색입니다. 그 핑크색이 2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을 해라. 적정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실험은 끝입니다 자, 끝나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실험과정이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거 한꺼번에 지금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실험이 진행됩니다. 자, 과일을 만약에 한 2g이나 야채 같으면 10 내지 20g을, 시료를 저울로써, 화학 저울로 무게를 구하고, 자, 유발, 막자 사발 이용해서 분쇄를 시키세요. 만약 액체 같으면 그냥 뭐 분쇄할 필요가 없지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자, 메스 플러스 이제 시료 용액을 자, 충분히 혼합하고 여기에 중성 초산 나벌 포화 수용액 2ml를 가합니다. 자, 이건 주로 뭐냐 하면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있는 거를 침전을 시켜 버리기 위해 가지고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침전을 떨어뜨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과를 하고 이제 여액을 자 여액에 만약에 이 중성 초산 납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면은 자 이걸 또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자 PBC2O4 침전 이게 뭐냐 하면은 옥살산이라고 그러는 자, 수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옥사리게시드입니다. 옥사리게시드의 소디움 으로 되는 옥살산 나트륨을 가해서 여기에 납이, 납이 녹아져 있는 여분의 납은 이제 이렇게 PBC2O4 형태로 침전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자, 무수, 옥살산 나트륨을 가해서 침전을 만들어 떨어뜨리고, 이제 여, 여과시켜가지고, 자, 이게 시료 용액입니다. 시료 용액을 미리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뭐 단백질하고 뭐 이런 것좀 제거할, 시켜야 될 거를 제거시키고, 자 제거시키고, 그 다음, 이게 요 부분이 그레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유리 여과기입니다. 유리 여과기 그레스 필터 참, 마우스 가지고 글씨 쓰는 거 쉽지가 않아. 자, 그레스 필터 자, 그레스 필터를 통해서. 여과하고, 여과하는데, 여기에, 여과가 쉽게 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기에 공기를 빼주면은, 이 안쪽이 좀 진공이 걸리잖아. 공기가 부족하니까, 여과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어, 떤 펌프를 이용해서, 어? 해도 되는데, 펌프 가지고 너무 해버리면은, 에, 너무 세서, 이 여과, 여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웃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어. 뭐 펌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여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흡입시키는 이거는 우리 수도물 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 있도록 되어 있는 자, 이런 흡입 장치 이용을 해서 여과를 하면은 여과를 하면은 더 빨리 여과를 좀 빠르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료용액 만들었는 거를, 자, 시료용액 만들었는 걸 얼마를 취하냐, 취하는 양은 그 환원당 들어있는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환원당으로 산 20에서 80mg을 취한다, 예로 산 20ml 필요하다면 20ml 취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단위가 밀리리터에 전부 이렇게 이, 이 필기치 L 이걸 썼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리터에 라지 L로 쓰세요 밀리리터 스몰 M 그 다음 리터는 라지 L로 그 다음 마이크로 리터 마찬가지 마이크로 리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또, 데시리트도 여러분 가식 자주 쓰죠. 데시리터 데시, 그러면 100분의 1이잖아. 그죠? 100분의 1을 데시리트라고 그래요. 자, 리터, 라지엘로 다 바꾸시고. 자, 이제 시료 용액 취했습니다. 자, 취하고 나서 A 액을 20ml 넣어라. B액을 20ml 넣어라. 그리고 가열을 좀 시켜라. 한 3분간 끓여라. 그러면 이 바닥에 c o 2 o 침전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환원당량이 너무 많다, 많고 A액, A액이 부족하다. 황산구리 용액이 부족하다면은 양을, 이 상태를 보면은 양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CU2O 침전은 이와 같이, 자, 그레스 필터 이용해서 여과를 해라. 자, 여과하고, 그 다음 온수로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C액 20ml를 가지고 여기에 침전을 녹여냅니다. C U 2 O 침전을 녹여냅니다. 자 녹여냈습니다. 온수로도 씻어서 깨끗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액을 이제 D가 K M N O 4 표준 용액으로 적정을 하면 됩니다. 색깔은 어디까지? 자 나중에 핑크 색깔이 한 20초 정도 남아 있을 때까지 적정을 하면은 D 용액 과망간상 카륨 표준 용액 소비밀 리등가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자, 표에서, 이와 같이, 표에서, 어다 끝났네. 표가 안 나오네. 자, 표는 식품 공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론적인 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